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베트남을 돌아다니고 있는 노는남자 구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낭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된 한 카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외관이 너무 훌륭했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녀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1층과 2층 모두 거의 자리가 없는 상태로 포화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전체 손님의 약 80% 정도가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카페에 멋을 더했고요. 사진 찍기에 좋은 환경,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우 깔끔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어 커피를 마시거나 사진을 찍기에 전혀 부담 없는 장소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마법의 거울이고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이쁘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종류별로 아주 다양한 케이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음료는 커피를 비롯해 주스, 그리고 티, 푸드까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가지의 아이템만 봐도 평범한 카페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아주 세련돼 보입니다 이런 액자 하나하나도 모두 사장님께서 직접 고르고 주문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네요 이렇게 모여진 소품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가게에서도 볼수 없는 독창적인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서 아이템 하나하나를 구경하는 보는 눈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촬영 내내 웃어주던 직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베트남에 조금이라도 계셨던 분들이라면 화장실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이곳은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실 때도 어, 매우 쾌적한 환경에서 볼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홀 중앙으로 와보면 소품 하나하나를 보는데 매우 재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품이 없었고요 모두 하나하나 다른 소품으로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계단도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타일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요 2층에도 각종 소품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정말 놀랬던 것은 진짜 나무가 안에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고 현대적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올드한 느낌의 이런 밸런스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 속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여성분들의 사진을 찍고 어떤 분들이 입장을 하시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구두가 슈퍼모델이 되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이제 다낭의 한 커피숍에서 슈퍼모델 대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점점 각 지역의 다양한 모델들이 이곳으로 모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 또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끝에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오는 철저하게 계산된 다양한 포즈들을 그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다양한 능력은 비로소 사진을 찍을 때에 완벽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애초에 커피 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코드는 단한 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1 0 0장에2 0 0장에 300장의 사진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를 건질 겁니다. 노력은 필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 같은 사진인데, 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또한 퀄리티를 굉장히 중시하는 베트남에서. 않는 체력은 아주 필수겠죠. 왼쪽에 우리 귀여운 소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아주 귀엽게 잘 놉니다. 있어요. 벌써 3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아주 철저한 계획입니다. 주변 지인과 친구를 잘 이용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잘못 찍는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욕을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고 호감지수가 매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녀들이 추구하는 각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곳이든 사진을 아주 예쁘게 찍을 수 있을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호치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